안녕하세요 이어서 탄수화물의 다당류 부분을 학업을 합시다 자, 다당류는 단당류가 여러 개 그러니까 단당류, 2당류, 3당류 이렇게 오리고당류를 거쳐서 다당류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단당류나 또는 그 유도체가 이 글리코사이드 결합으로 연결된 고분자 탄수화물이다 자연계에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쌀, 보리, 밀 이와 같이 전분 식품 주, 주, 주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전분입니다 그래서 단, 다당류가 단당류 한 종류로 되어 있는 다당류를 우리가 단순 다당류 이렇게 부르고 두 종류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복합 다당류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그래서 단순 다당류에는 대표적인 것이 전분 셀룰로즈 글라이코겐 글라이코젠 이라고도 발음합니다그 이외에 복합다당류 에는 팩틴, 뭐, 헤미세룰로즈 이런 것들이 복합다당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당류를 살펴볼 때에 과연 어떠한 종류로 만들어져 있는 다당류이냐 포리머 결합으로 되어 있느냐.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수 있고 설명이 될수 있도록 공부를 합시다. 자, 전분,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식물성 저장탄수화물입니다. 대개 포도당, 포도당이 수백에서 수천 개가 중합되어 포리모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전부는 녹색 식물의 엽록소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곡류나 감자류 등에 들어 있는 농마를 인간이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섭취하는 열량의 거의 대부분 7, 80%가 이와 같이 전분 물질에서 공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분은 녹말이라고도 일명 우리가 부릅니다. 어, 주로 흰색 입자. 그런데 맛과 냄새는 사실 이 포리머 뭐, 다당류 단계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당연히 물에도 녹지 않습니다. 근데 전분 입자도 여러 가지 식물 종류에 따라서 매우 다릅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구분할 수도 있고요. 뒤쪽에 나올 겁니다. 이 전분 입자의 모양이 구형인 것도 있고, 반달형도 있고, 원반형도 있고, 아주 불규칙형도 존재하고, 뭐, 다면체형 모양이 아주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분 입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전분 입자입니다. 농말 입자가 자, 살 경우 전분 입자 모양과 옥수수, 밀, 보리, 귀리, 기장, 감자, 메밀 다 전분 입자 형태가 다르죠. 자, 그러면은 조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전부는 대개 두 종류의 중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포도당이, 포도당이 알파디글루코즈가 1, 4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직선형. 자, 이걸 우리가 아밀로즈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 6결합을 아밀로스 사슬의 1,6 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아밀로펙틴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자, 두 가지 종류 지금 여기에 나오면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 자, 이걸 그림 자, 3의 31에서 보시면은 자, 여기에 여기 탄소가 1번. 자, 번호를 매겨 봅시다. 자, 여기 탄소가 1번, 2번 탄소. 자, 3번 4번 5번 탄소 6번 탄소입니다. 마찬가지 1 2 3 4 5 6번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1 탄소 1번과 4번 탄소의 탈수 반응이 일어나고 이와 같이 글리코사이드 결합이 형성된 경우 자 이걸 우리가 아밀로우스 구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직선으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1사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에 1,6결합이 만들어져 있죠. 이곁 가지가 나와있는 이 구조를 아밀로펙틴 구조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아밀로펙틴 구조라고 그래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전분의 거의 대부분은 아밀로저 아밀로펙틴 함량이 한 20대 80 정도입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찹쌀 찰옥수수 차조 이거는 일반 쌀과 옥수수와 다르게 찰기가 있는 성분은 거의 대부분이 아밀로펙틴 구조로 되어 있다. 자, 이 차이점을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한 아밀로스 구조, 알파 원포, 자, 즉, 즉, 직성 구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직선을 그렸지만 이 직선이 아니고 이제 2차원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구, 구워지겠죠, 그렇죠? 아밀로스 구조입니다. 그럼 아밀로 아밀로스 구조에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사실은 다 꼬여 있어요. 자, 이 꼬여 있을 때 여기에 요드 화물이 들어가면은. 바로 요도, 아밀로즈 요도 복합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주색으로 염색이 되죠. 그 다음 아밀로펙틴 구조는 앞쪽에서 봤듯이 알파 1사 결합으로 연결된 아밀로즈 사슬에서 이제 군데군데 알파 1 6 결합에 있어 가지를 지니고 가지 브랜치를 지닌 구조다. 그래서 포도당 18개 산 27개 마디마다 이와 같이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밀로펙틴 부전 보통 한 천여 개 이상의 포도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아밀로펙틴은 거의 나선상 형태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선 형태로 이루었을 때 요도를 갖다가 호접 그러니까 요도를 품을 수가 있는데 아밀로펙틴은 벌써 이와 같이 아밀로즈처럼 형태가 아니고 가지가 나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버려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밀로즈와 같은 요도 반응은 거의 나타내질 못해요 그래서 요도가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밀로즈와는 정색 반응이 그러니까 아밀로즈와 달리 색깔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아밀로펙틴 구조는 이와 같이 어떤 에, 나무 격가지 구조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이제 전분이 자,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엑스레이를 이용을 해서 이 엑스레이 데이터를 얻으면요, 자 이와 같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아밀로즈이 결정성 영역이 나타나고. 결정성 영역이 나타나지 않는 결정이 나타나는 무정형 영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다시피 결정성 영역에 그리고 무결정성 영역 결정성 영역, 무결정성 영역 이와 같은 엑스레이 사진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 전분에서 엑스레이를 조사해서 엑스레이 사진, 엑스레이 사진을 얻어보면은 이와 같이 뚜렷한 반점이나 동심 원륜이 나타나는, 이 정확하게 엑스레이 디프렉션을 이용을 합니다. 엑스선 회절 동차에 이 의해서 이와 같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회절 데이터를 보고서 아, 이 전분이 어떠한 모양으로 결정성 영역과 그 다음에 무정형 영역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 이와 같이 보세요 자살 경우에 XRD 데이터, 감자 다르죠? 고구마 달라요 호화 전분에서는 엑스레이 데이터가 이와 같이 결정성 그 영역이 거의 대부분 사라지죠 이 얘기는 바로 호화가 되었다 젤라티나이제이션 젤라틴화가 되었다 밥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알파 전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생전분을 베타 전분이라고 이름을 구분을 해서 부릅시다 자 그러면은 엑스레이 회절 데이터를 이용해서 각 전분의 전분의 사진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자 전분을 이제 가수분해 시켜서 각각의 당류를 단당류를 이제 분해해낼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이 가수분해의 가수분해 에 필요한 그 효소가 몇 가지가 나와요 자이 효소 세가지 알파 아 밀레이즈 베타 아 밀레이즈 글루코 아 밀레이즈 자이 효소가 어떻게 작용하는 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자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알파 아 밀레이즈 다른 말로 자 베타 아 밀레이즈 글루코아밀레이즈 자 구분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베타아밀레이즈가 이 엿기름에 다시 말해서 엿기름에 뭐 타액에도 존재합니다 타액에 알파아밀레이즈도 있고 베타아밀레이즈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엿기름을 통해서 엿을 만들잖아요 그때 베타 아밀레이즈가 엿기름에 들어있는 베타 아밀레이즈를 이용을 합니다. 자 알파 아밀레이즈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알파 아밀레이즈 어디에 타액, 최장액 발아종자, 미생물 등의 존재를 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전분의 알파 원포 결합을 자 무작위로 무작위로 가수분해해 버립니다. 그런데 베타 아밀레이저는요, 알파 원포 결합을 메가당 단위로, 이당류 메가당 단위로 가수분해를 시키는데, 어디에서? 말단에서부터 메가당 단위로 가수분해를 시킨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메가당, 말단에서부터 아주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 분해를 하는데 문제는 알파아밀레이즈나 베타아밀레이즈, 알파원식스 결합은 분해하지 못합니다. 분해하지 못해요. 자,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 분해하지 못하고 분해하고 나서 분해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것은 남아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자 베타아밀레이즈 한계 덱스트린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알파 아밀레이저도 남아 있는 부분을 알파 아밀레이저 한계 덱스트린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그다음. 다른 말로 알파 아밀레이저를 자, 무슨 효소라고 얘기를 하냐면 액화 효소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액화 효소. 베타 아밀레이저는 당화 효소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당화 효소. 그다음에 글루코아밀레이저는 동물의 간조직과 미생물의 존재를 한다 자, 이거는 알파원포나 원식스나 원설이 결합할 것 없이 포도당 단위로 말단에서부터 포도당 단위로 가수분해합니다 포도당 단위로 글루코아밀레이저 자 그래서 알파 원포 결합만으로 구성된 아밀로즈 모두 분해하고 아밀로펙틴은 약한 80에서 90% 분해를 합니다 자 이걸 메가당 가수분해효소 또는 감마아밀레이즈라고도 메가당 베타아밀레이즈로 만들어진 메가당을 이 글루코아밀레이즈가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메가당 가수분해효소 또는 그냥 감마아밀레이즈라고도 이름을 부릅니다 어디에 이용할까요? 자, 고순도 결정포도당 만드는 데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파아밀레이즈 베타아밀레이즈 어디에 작용하나 자,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출발입니다 자, 포도랑, 1, 4, 1, 4, 1, 4, 1, 4, 1, 4 결합해서 여기에 환원성 말단입니다. 끝에. 여기에 환원, 이 고리가 열려서 환원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1, 6 결합으로 결합되어 있고, 여기도 1, 6 결합, 1, 6 결합.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베타, 자, 알파 아밀레이즈는 무작위로 이렇게 가수분해시킵니다 무작입니다 보이죠 베타아밀레이즈는 말탄에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딱 자 말탄에서부터 이렇게 메가당 단위로 메가당 단위로 분해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아 있는 1,6 요영력은 여기는 가수분해를 시키지 못한다 얘기에요. 그다음 아밀로글리코사이드 그러는 감마 아밀레이저는 끝에서부터 포도당 단위로 이와 같이 가수분해를 시킨다. 자 이걸 이제 표시를 해둔 것입니다. 자 이해를 하시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알파 아밀레이서 무작위로 무작위로 가수분해 시키니까 뭐 포도당 또 나오고 2당류도 만들어지고 3당류도 만들어지고 무작위합니다 그러니까 베타 아밀레이즈는 보세요 딱 2당류로 다 말토즈 2당류로 가수분해 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것이 이와 같이 알파 1개 덱스트린 베타 1개 덱스트린이 보입니다 자. 그 가스분에 여러분 이해를 하셨고, <웃음> 자 전분이 이제 호화되는 뭐 쉽게 말면 쌀을 이용을 해서 밥을 짓는 음, 경우입니다. 자 전분 입자가 호화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형태로 된 것을 호화라고 하느냐?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아까 보셨습니다. 생전분, 쌀을 베타 전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이제 물을 넣고 가열을 하면, 약 60에서 80도씨에서 전분 입자가 파괴되고, 그리고 나서 미셀 구조, 구조가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밥이 돼요. 그 밥이 되었다는 얘기를 영어로는 젤라티나이제이션, 호화, 젤라틴화. 여러분, 젤이 젤이 그러죠. 그 젤라틴화 되었다. 또는 다른 말로 뭐, 교질화 되었다. 아니면은 다른 말로 알파화 되었다. 이렇게 알파화 된 걸, 호화된 전분을 우리가 알파 전분이라고 생전분, 베타 전분과 구별을 해서 이름을 부릅니다. 자 그러면 호화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뭐 첫째 수화 물이 물과 이물 결합을 해야 됩니다 자 물과 결합하고 나서 그 다음 팽윤 부풀어 오릅니다 자 부풀어 오르는데 에약 호화 개시 온도가 한 60도 전후됩니다 그러면은 수화 일어나고 팽화가 되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교질 용액상태 콜로이드 형태로 이제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밥이 됐을때 어떤 특성이 나타나느냐 뭐 당연히 뭐 온도가 계속 상승해서 전분 입자가 이제 붕괴되고 현탕액을 거쳐 콜로이드 용액으로 변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아까 본 우리가 구조 아밀로즈 및 아밀로펙틴 분자들의 이제 일부가 막 끊어집니다. 가수분해되고 하고 그리고 또 용출되어 나와 이제 점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반투명한 교질 용액으로 변했겠죠. 자 이거는 이제 전분의 결정성이 소실되는 걸 의미합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셨죠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웃음> 전분 입자가, <웃음> 자, 광학 현미경에 의해서 전분 입자가, 자, 이렇게 존재하던 것이, 이제, 평광 현미경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많이 허트어져서 예, 콜로이드 용액으로 점점 호화되어 간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걸, 이제, 생전분, 쌀에서, 자, 물이 들어가서 팽윤되면서 최종 호화된다면, 자, 이런 형태로 조직이, 조직이 젤라틴화가 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호화에, 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냐? 자, 이렇게. 전분 종류에 따라서도 호화가 쉽게 되는 거, 좀 그렇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전분 입자들의 크기나 형태나 내부 구조, 뭐 아밀로즈 아밀로펙틴 함량 차이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전분 입자가 작으면 호화 온도가 높 높은 온도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아밀로펙틴 함량이 많을수록 호화가 호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살, 보리 등 곡류 전분은 감자, 고구마와 같은 서류 전분보다 호화 온도가 높아요 높다 그 다음 수분 함량은 당연히 수분 함량이 수분이 호화에는 꼭 필요합니다 수분 없이는 호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수분이 전분 입자 속으로 흡수돼 가지고 생윤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많을수록 호화는 잘 일어납니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 pH는 또 영향을 주는데 자 전분 분자 사이의 수소결합은 산알칼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알칼리성에서 전분의 호화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빨라져요. 그래서 pH가 높은 사 아 pH가 낮은 산성 영역보다는 알칼리성 영역에서 호화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온도 당연히 높은 온도 호화 시간 단축되겠죠. 그다음 염류, 자 염류도 수소 결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호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런데 대개 전분 입자 팽류를 촉진하는 물질을 우리가 팽윤제라고 합니다. 이때 팽윤제를 첨가한다는 얘기는 호화 온도를 낮출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쉽게 호화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알카리성 염류는 전분 호화를 촉진을 합니다. 촉진을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알칼리성 지금, NaOH, KOH, K, 뭐 CNS, 포타슘, 아이돌, 암모늄, 나이, 나이트레이터, 셀브 나이트레이터, 뭐, 이런 것들을 일부러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넣어서는 안 되고. 자, 이런 것들은 팽윤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촉진이 가능한데, 자, 억제시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황산염은 호화를 억제시킨다. 자, 이건 기억을 꼭 하세요. 항산염은 호화를 억제시키더라. 억제시키더라. 그다음 당류는 전분이 호화되는데 필요한 물을 빼앗아가지고 당화 수화에, 수화에 이용되므로 결국에는 전분 호화 억제 억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당류를 넣는다. 고농도 당을 넣는. 당을 첨가한다는 것은 호화 촉진이 아니고 억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생전분이 온도를 올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를 점차 높였을 때 호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냉각시키면은 냉각시킬 때뭐 재결정화가 되고 노화가 되고요. 그다음 호화된 걸 갖다가 저장을 했을 때는 이와 같이 재결정화 노화가 되는데 자. 저장을 하지 않고 바로 냉각을 시켜 버리면은 결화가 일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전분의 결화. 호화된 전분은 점성이 있고 흐르는 성질을 지는 조 상태. 조열 그러니까 흐르는 성질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는 상태가 이제 좋을 상태입니다. 그러면 냉각하면 반고체 상태가 되는 물질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겔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겔뭐 이걸 겔화 또는 젤화, 젤라틴화라고 얘기합니다. 고화시에 용출된 아밀로스 분자들이 수소결합으로 회합하거나 아밀로펙틴 분자 가지와 결합해서 3차원 망상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내부에 물이 갇히게 되면서 젤화, 젤이 됩니다. 그래서 젤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우리가 묵을 얘기를 합니다. 전분 제일 대표적인 건 묵. 자, 그 다음, 전분 노화 상태입니다. 아까 봤습니다. 호화된 알파, 호화된, 호화된 알파 전분. 계열화된 전분. 자, 이게 낮은 온도에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 노화 상태로. 이걸 우리가 알파 전분에 대해 가지고 노화된 전분을 베타 전분이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당연히 생전분과는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노화. 자, 호화에, 바, 호화된 것을 냉각시켜서 방치를 하게 되면 노화가 일어난다. 뭐 쉽게 얘기하면 밥을 했어. 쌀을 가지고 밥을 하고 나서 그 밥을 식은 밥을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식은 밥이 될때그 노화에 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뭐냐? 자, 전분 종류에 따라서도 노화의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 그러니까 아밀로스 형태의 직선상분자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입체장애가 없음으로 노화가 쉽게 일어납니다. 노화가 쉽습니다. 그런데 찰밥을 아밀로펙틴으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찹쌀로 된 찰밥은 노화가 굉장히 더딥니다. 그러니까 일, 일반 밥 노화가 쉽지만은 아밀로펙틴 구조를 가졌는 자이 찹쌀은 찰밥은 노화되기가 어렵다 왜 입체 장애가 있기 때문에 노화가 어렵다 더디다 자 이렇게 다시 말해서 따라서 찹쌀, 찰옥소수등 아밀로펙틴만으로 구성된 전분은 잘 노화되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수분 함량이요. 노화가 가장 쉽게 되는 수분 함량이 30에서 60%입니다. 만약에 이 영역을 벗어나고, 벗어나서 뭐 수분을 한 10% 이하로 줄여버리거나 60% 이상으로 유지를 한다고 하면은 노화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다음 pH도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 pH가 알칼리성일수록 앞쪽에 우리가 호화 촉진라고 호화 촉진된다고 얘기했고요. 노화도 노화는 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알칼리성 영역에서 호화 촉진되고 노화 억제됩니다. 그럼 산성 영역에서는? 노화가 촉진되는데요 강산성일 때는 오히려 노화가 지연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 다음 온도 마찬가지 노화가 잘 일어나는 온도가 0에서 5도씨 냉장고의 냉장 온도입니다 자, 냉장 온도에서 가장 노화가 쉽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60도 이상 온도를 유지를 한다면 노화는 거의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을 하고 보온 상태의 밥통, 밥솥의 온도가 얼마입니까? 60도 이상이 유지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염류가, 자, 일반적으로 앞에서 우리 봤을 때 황산염을 제외한 무기염류, 호화 촉진시키고, 노화 억제했습니다. 그런데, 자, 황산 마그네슘 같이 황산염은 노화를 굉장히 촉진시켜버립니다. 노화를 촉진시켜요. 그러니까 황산염들은요, 우리가 일환염류와는 다르게, 다르게 반대 현상을 보입니다. 음이온 들은 이와 같이 순으로 양이온 들은 이와 같은 순서로 호화를 촉진하고 노화를 억제합니다 보시다시피 자 소디움 포타슘 보다는 칼슘 뭐스트론디움 보다 바륨 자, 이런 것들이 호화 촉진하고 노화는 억제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체에 필요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험적으로 이렇게 실험한 결과는 존재를 하더라도. 자, 음이온도 마찬가지. 특히, 질산염, 뭐 탄산, 인산, 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노화를 억제를 하려면은, 자, 앞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자, 잘 활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노화를 억제시키자. 그 다음, 전분의 호정화라는 내용을 봅시다. 자, 이거는 호정화, 호화와는 다릅니다. 자, 수분을 첨가하지 않고 160도 이상 고온에서 가열하면 열분해가 일어납니다. 열분해. 물론 열분해가 일어날 때그 전분 분자의 부분적으로 가수분해가 일어나면서 열분해의 열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이 물질은 가용성 전분이 됩니다. 그래서 가용성 전분을 거쳐 가용성 덱스트린까지 형성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호정화 다른 말로 영어로 덱스트라 덱스트라 덱스트리나이제이션 이렇게 이름을 부를게요. 자, 호정화 열분해. 자, 호정화는 물리적인 상태 성질뿐만 아니라 호화와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건 호정화된 식품이 뭐가 있느냐? 어, 대표적인 것 우리. 에, 뭡니까? 미식가루, 그 미숫가루 있잖아요. 미숫가루 자, 이게, 그 다음, 뻥튀기. 자, 이런 것들이 다 호정화된 식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호정화해서 나온 이 덱스트리는요, 호화 전분보다 물에 잘 녹아요. 그리고 효소작용도 쉽, 더 쉽게 받아요. 그래서 소화가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 이때 언제 만들어지냐 식품을 열을 가해서 볶을 때, 그다음 빵 같이 구울 때, 뻥튀기 같이 평화 시킬 때, 자 이게 다 지금 호정화된 호정화된 상태입니다. 자 그다음 덱스트린. 앞쪽에서 우리가 보셨죠. 덱스트린. 자, 전분을 산이나 가수 산이나 효소로 가수분이 할때 포도당, 메가당이 되기 전에 생성되는 전분의 가수분의 중간 산물을 우리가 덱스트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양한 종류, 뭐 분자 양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에, 나오는데 다시 말해서. 중합도에 따라가지고, 가용성 전분도 되고, 아밀로덱스트린, 뭐 에리스로덱스트린, 아크로덱스트린, 말토덱스트린 등등으로 다양하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뭐 어찌되었든지 간에, 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 가용성 전분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생전분을 거의 묽은 염산으로 처리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실온에서 방치한 후에, 이제 물로 수세하고 건조시켜 얻는 경우. 자, 이걸 가용성 정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가용성 정분은 생전분처럼 냉수에는 잘 분산되지 않지만은요, 뜨거운 물에는 잘 분산되어서, 콜로이드 용액을 만듭니다 자, 가용성 전분은 펠링 용액은 환원시키지 않고 요도정색 반응의 청색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아밀로덱스트린는 가용성 전분 보다 가수분해가 좀더 진행이 된 형태 여기까지는 요도정색 청색을 나타냅니다 에리스로덱스트린, 이제 아밀로덱스트린 보다 더 가수분해가 진행됐어요. 약한 1에서 3% 메가당이 나와 있는, 그러니까 더 많이 가수분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냉수에 녹는 정도 되는데, 요도 정색 반응에서는 적색, 자, 청색에서 가수분해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와 같이, 적색, 적색, 여기까지 적색. 그 다음, 아크로덱스트린은요, 이 에리스로덱스트린보다 더 가수분해가 진행되서 이제 환원성이 나타나고요, 요도 정색 반응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토덱스트린, 당연히 요도 정색 반응 나타나지 않겠죠. 자, 이와 같이. 가용성 전분으로부터, 말토덱스트린, 에리스로덱스트린, 아크로덱스트린, 말토덱스트린, 자, 이런 순으로 가수분에된 정도로 우리가 구분을 할수 있겠다. 자, 이어서 섬유소, 세로즈입니다. 자, 세로즈가 어떻게 세포벽의 주성분이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있습니다. 포도당, 베타디글루코스, 베타일사결합으로 직선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세로즈 아무리 먹더라도 우리 세로즈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영양가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장을 자극 자극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 주고 뭐 변비 예방하는 효과 혹은 뭐 콜레스테롤이나 기타 노폐물을 흡착을 해서 배설시켜 주는 역할. 자,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초식 동물은 이 당연히 초식 동물이나 장내 세균은 이 섬유소를 분해해서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양분으로 섭취가 가능하죠 자 그래서 세로즈 식품 분말 세로즈 빵 등등 식이섬유 함량 을 높이기 위해서 자, 사용할 수 있다 자, 여기 이것이 베타 D 글루코즈입니다 베타 D 글루코즈 OH 알코올기 1 1번 탄소 4번 탄소 자, 여기에 알코올 OH 그러니까 여기 여기 사이에 물한 분자가 빠지고 이와 같이 글리코사이드 결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섬유소입니다. 녹말과 구조가 보시니까 좀 다르죠. 그 다음 이누리입니다. 이 눌린, 이 눌린, 자, 돼지 감자, 우엉, 달리아 뿌리, 백합 뿌리 등에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은, 자, 이거 베타 디플락토스입니다. 과당인데, 1, 2 결합으로 쭉 연결되어서 최종적, 이거는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한 분자와 이 베타 디 플락토즈의 1, 2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여러분들, 당뇨병 환자들, 이 이누린, 돼지감자, 뭐, 우엉, 이런 거 드시면은 당이 안 올라간다 얘기잖아. 그죠? 안 올라가는 건 당연히 안 올라가지. 우리 세로로즈 같이 소화 흡수를 할수 있는 효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올라가죠. 자, 그다음 글라이코겐입니다. 동물의 우리 저장 탄수화물입니다. 간의 대부분, 근육의 간과 근육에 저장 시키 전 시킬 수 있는 포도당을 저장 시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글라이코겐, 글라이코젠. 자, 아밀로펙틴 구조와 비슷합니다.만은 아밀로펙틴보다 격가지가 훨씬 많이 나 있습니다. 많이 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보이죠? 그다음. 펙틴. 자, 펙틴. 뭐 식물 뿌리나 과일이나 해조류 등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자, 펙틴에 프로토펙틴도 있고 팩 산, 혹은 펙틴 산, 뭐,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펙틴 구조식을,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락토즈입니다. 자, 갈락, 갈락, 갈락토즈의 여기에 CH2OH의 자리에 카복실산 COOH 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알파 원포 결합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런 물질입니다. 자 펙틴 을 가졌는 물질이 크게 나, 나눠서 우리가 고메톡실 펙틴 젤을 만든다. 저펙토신 펙 팩틴, 젤, 어떻게 만들까? 우리가 젤이 만드는 얘기입니다. 자, 팩틴이, 자, 이와 같이, 여기 에 보시면은, 이게 메톡시기라고 합니다. 메톡실. 자, 메톡실기를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으면서 고메톡실기. 이거는 메톡실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것이 자 이런 백틴을 가지고 있는 맥톡식기 많이 가지고 있던 적게 가지고 있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젤 제리화 쉽게가 일어납니다. 지금 보시면은. 고멕토실에 의한 젤리와 저멕토실에서는 칼슘이온을 넣어주면 이각 결합이 만들어져서 젤리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두부 만드는 원리도 마찬가지잖아 응고제에 들어가서 두부가 만들어지잖아요. 이와 같은 젤리 만들 수 있는 형태 메칠, 고메톡시, 펙틴 물질을 보시고, 그 다음 헤미세롤로즈, 세포벽 구성 성분입니다. 자 헤미세롤로즈, 어떻게 되어 있나? 뭐 베타디, 뭐 자이로, 피라노스가 결합된 물질이다. 자, 글루코만난, 뭐 만난이나, 꼬냥 만난에 들어있는 만노즈와 포도당이. 약 2대 1로 결합되어 있는 글루코만난다 이런 것들 우리 인체에는 거의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키친, 키토산 그러는 우리 새우개 갑각류 껍질에 존재하는 이와 같이 이거는 당유도체 아미노당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 알콜기 대신에 NHCOCH3 이와 같이 아미노 아미노 당이 알파 원포 결합으로 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 기친 기친 그다음 껌 껌류 이거는 식물 조직 종자에 혹은 해조류 뭐 미생물 이런 쪽에 들어가 있는 다당류인데. 이게 녹으면은 대개 보면 점성을 아주 증가시키고, 게를 형성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점질다당류, 또는 뭐, 금류, 혹은 뭐, 친수성 콜로이드, 뭐, 이렇게라고도 부릅니다. 가공식품의 점도를 올리는 점정제, 그 다음에 안정제, 뭐, 게일화제, 결합제, 뭐, 유화제, 자,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와 같이, 여러분, 구화금 많이 들어보셨죠? 자, 용도, 앞쪽에서 얘기했듯이, 점정제, 안정제, 얼음 결정 성장, 억제제, 뭐 아이스크림에 빵 드레싱, 소스 치즈, 자, 이런 쪽에 사용합니다. 아라비아금. 마찬가지 카라약금 그 다음 아가 해조류에서 한천 끓는, 알긴산 많이 들어보셨죠 카라기난 카라기난 그 다음 잔탄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종류들 금종류 그 다음 전분을 변성을 시킨 전분 변성 전분이 존재합니다 여러가지 변성 전분에 뭐 초산 전분도 있고 산화 전분 다양한 변성 전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식품 산업에서 재지 섬유 제약공업 자 이런 데 아주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어디로 용도는 뭐 이와 같이 점증제 안전제 겔화제 유화제 등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식품 첨가물 공전에 등재된 우리가 그러니까 사용이 허가된 변성 전분자 이런 종류들이 있다. 이따 정도 한번 보시고 자, 이것으로 탄수화물을 마치고 다음 지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